그때는 바야흐로 2015년 사람을 웃길 때 가장 행복해서 다니던 대학교를 중퇴하고 개그맨이란 꿈을 꾸며 대학로 희그 극단에 들어갔다 약 4년 동안 극장과 야간 아르바이트를 병행했고 핸드폰이 끊기고 차비가 없어서 걸어가고 1111 참치마요 삼각김밥 먹을 돈이 없어도 사람을 웃기는 게 좋았다 하지만 공개 코미디의 인기가 줄면서 자연스레 극장은 폐업했다 그렇게 꿈을 향해 달리던 2019년 2월 나는 유튜브를 시작했다 내가 평생을 좋아했던 생물과 사람을 웃기고 싶은 욕심을 섞었다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셨다 솔직히 아직도 너무너무 꿈만 같다 그런 내가 이젠 두 번째 꿈이 생겼다 은혜와 축방이와 상만이와 함께 살 집을 짓고 더욱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꿈 여러분들의 각박한 세상 속에 내 영상으로 잠시나마 웃게 해드리고 싶은 소박한 꿈을 위해 2022년 4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시공사를 만나 직접 설계를 시작했다. 저희가 사는 집 앞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집을 지을 겁니다. 지금 시공사는 고성에 있는 강원하우징이라는 곳에 사였는데 저기 사장님 아드님이 제또 구독자 분이셔가지고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잘 되게 됐습니다. 빨간색 거리죠? 저걸로 띠를 다 둘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성훈아 요 편집해라 자 여러분 지금 공사 시작한 대충 10일 정도 됐거든요 얼마 전에 줄만 쳐져 있던 그곳입니다 재료들을 싹다 올려놓고 땅을 조금 판 다음에 통로를 만들어 놨어요 저 통로가 제가 봤을 때는 배관길인것 같고 여기까지가 다 저희 집이거든요 여기 경치는 거의 라운틴뷰자 오늘이 대략 10일 차인데 계속해서 계속 해 한번 찍어볼게요 나삭나삭 파파파파팔적기시다 헐자 여러분 다시 며칠이 지났는데 쭉 보시면 콘크리트로 대충 막아나죠 여기가 이제 현관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신발 딱 벗고 다음에는 발 덜어줘서 은혜한테 개첨 맞아요 어, 뭐야 신발 벗었는데 샌들이 신고 있네 리바 이제 여기가 거실 쭉될 거고 저기 화장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빨리 여기가 다 지어져가지고 여기서 더 다양한 컨텐츠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계속 한번 찍어볼게요 나닥나닥 자 여러분 저희가 5월 중순경에 들어갔었는데 공사를 지금 6월 2, 3일 정도 되거든요 야 우리 집 넓은데? 이렇게 막아 놓으니까 넓다 이게 통 트여 있으면 넓은 줄 몰랐는데 자 계속 계속해서 천천히 지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은혜 펌프카에서 여기 위에 콘크리트를 붓는다고 해요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아, 아침에 공사 소리 때문에 지금 일어나서 깼거든요 여러분 며칠이 지난 상태인데 보시면 저렇게 콘크리트 해놓고 골조를 올릴 자재들을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항상 고생 너무 해주시고 어, 멋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골조 올리는 거 따로 찍어볼게요 나상나자 나상. 여러분 제가 컨텐츠 때문에 또 3일 을 지나고 다시 왔는데와 지금 거의 이집트 궁전처럼 다 막혔습니다 이제 여기서 2층까지 올릴 거예요 계속 찍어봐 뭐, 머리 괴롭... 죄송해요 제가 3일 동안 밤 새고 와가지고 은혜한테 또 혼나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죄송 해요 여기서 봐도 어, 보이... 가셨어? 아직 가고 계셔 맨날 아저씨들 아 몰래 저기 들어갔는왜 <웃음> 몰래 들어가 우리 집인데 아니 아저씨 힘든데 멀쩡거리며 그래서 저희도 여기 안에서 숨어서 이렇게 보자 너 이렇게 보지 <웃음> 이제 가실 거 <것> <웃음> 이제 가실 거 빨리 뛰쳐나가자 <웃음> 야 아저씨 계시잖아 야. 와 저기가 부엌 여기는 통창처럼 이렇게 내고 문으로 나갈 수 있는 여기 발코니 있고 저희가 2층이거든요 그래서 계단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들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며칠이 땄습니다 이렇게 계속 짧게 짧게 한 3개월 동안 찍어야 되는 게 굉장히 롯 같지만 점점 집이 완성되어가는 게 빨리 편집해서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편집하는 거 봐서 좋겠다 자 이제 또 다시 커서히 찍어보려고 하는데 곧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마가나 공사를 못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한참 후에 카메라를 켜지 않을까 싶어요 집이 이렇게 완성되어가면 이제 인테리어에 들어갈 자재들을 고르고붙박이 장과 싱크대 를 고르기 위해 미팅을 해야 한다. 자 여러분 다시 며칠이 지났는데 밑에 보일러랑 이런 거다 깔고 그리고 위에는 전기를 이렇게 싹다 빼놓고 싱크대, 화장실 다 해놓고 그리고 천장은 이게 목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야야야야야야! 봐요 이거 조심해. 진지 얼마 안 됐다. 고 그렇게 4월부터 수개월간 끝이 없는 공사가 계속되었다. 정해야 할건너무나만았다 방문 스위치, 전등 밑치 화장실, 수저, 변기, 세면대 등등. 그렇게 4개월이 흘렀다. 자 여러분 처음에 집을 짓기 시작하고 나서 대략 한 4개월 정도 흘렀는데 집이 거의 다 완성돼서 창고 있는 거를 조금 빼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는. 있는데, 어? 이거 엄마가 호주가서 다 사준거야 이거 한번 날려봐야겠다 <웃음> 야, 엄마가 사준거야 아니 잠깐만 <웃음> 야아 <소리야>? 저기 잠 <웃음> 자 여러분 드디어 5월부터 6개월 걸쳐서 집을 한번 지었습니다 자 이제 바로 보여드릴 건데 보여드리기 전에 영상 처음 시작할 때 자체 상담 보시면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돼 있는 걸로 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고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만 보고 와줘 잉. 아 혼자 바쁜 거안 보이냐? 나도 도와줘. 은혜야 너 노는 게 아니라 돈 벌고 있어. 무슨 돈? 최근에 집에 TV도 끊기고 영상 업로드하는데 인터넷도 끊겨가지고 말한 적 있잖아. 알고 보니까 이거 바꾸고 현금도 챙길 수 있대. 엥? 어? 나 그거 이 사이트 바꾸고 20만 원 받았는데. 어? 리질래? 아니 인터넷 가입만 데도 현금 47만 원 꽁으로 먹고 들어가는 건데 왜 이상한 데다 신청해서 인터넷 TV 다 끊기고 와? 어? 저기 부엌에는 있 인덕션 저건 어떻게 한 거야? 저것도 그냥 전자제품 파는 데서 렌탈한 건데. 뭐? 인덕션도 렌탈했었으면 지원금 2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합쳐서 67만 원을 못 받은 어, 오빠 이렇게 똑똑해 보여. 자, 내가 잘 들어봐봐. 리스케어플리 휴대폰에서 단통법이 있으면 인터넷에는 경품고시제라는 제도가 있거든. 이게 인터넷 가입을 하면 현금으로 최대 47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리발 너 20만 원만 받고 끝냈네. 아무튼 근데 너 인터넷 가전레탈 대리점 아정당이라는 곳 들어봤어? 아니 그게 뭐야? 아정당이라고 인터넷 정수위 같은 가전, 휴대폰 개통을 도와주는 종합 대리점인데 여기는 설치 당일에 현금을 바로 통장으로 입금해줘서 굉장히 믿을만해. 오, 오. 또 여기는 네이버 카피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 수도 20. 20만명의 직원들 얼굴까지 공개를 하고 있어 이거 한번 봐볼래? 오 이분 잘생겼다 아, 나보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아정당 공식 유튜브는 구독자도 11만 명이 넘고 매달 아이폰 6사, 갤럭시 Z 플립 등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하고 있어 그리고 구독만 해도 그냥 참여가 가능하대 그러면 정수기 신청해서 지원금 받을까? 아 근데 지금 시간 늦었는데 가입할 수 있어? 여기는 주말 상관없이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상담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상관없어 오 그럼 바로 전화해보자 자 우리 곰팡이 여러분들도 아정당 방문해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이벤트도 참여 한번 해보시길 너무 권장드립니다 광고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광고 봐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스킵 안 하셨죠? 콤방이분들은 스킵 안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발요 자 이제 그러면 집 공개 바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공개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 집은 저랑 은혜를 아마도 평생 살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었고 지을수 있었던 거는 모두 여러분들이 저랑 은혜랑 하는 영상을 재밌게 봐주신 덕에 이렇게 지었다고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거두절미하고 바로 랜선 집들이 갔죠. 렛츠 고. 자, 자 뭐. 여희 근데 왜 흙이죠? 아, 맞다. 구 퀘스션. 저희가 내부는 다되지 오래됐는데 지금 앞에 조경은 아직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밖에 나와서 계속 먹는 촬영을 하잖아요. 이게 또 땡볕받고 개빡셉니다. 그래서 얼른 집에 들어가서 요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미리 공개를 했고 이미 이사도 다 했고 거주 신청도 끝난 상태입니다. 들어가시죠. 자,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이거 했죠. 아, 또 여러분 아시죠? 집은 되는 거. 따라라라따 여기가 현관인데 중문 한번 보세요. 이거 켜주세요. 자, 롯데다 여러분, 센서도 고장났다. <웃음> 여러분, 집 공개합니다. 좌라라라따 이야 여기가 바로 저희 집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은 밑에는 전부 다이 포세린 타일. 이걸 한 이유가 뭔가요? 상만이가 안 미끄러지게. 이 타일이 미끄러 보이지만 이게 안 미끄러집니다. 상만이가 미끄러지지 않아요. 잠깐만, 어. 해봐. 해봐, 해봐. 자 보세요 하나도 안 미끄러지죠 저희 상만이 쓸개고를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창문 요런 디테일 하나하나랑 실링팬 한번 보세요 여름에 에어컨 살짝만 틀어놔도 요거 돌리면요 찬기운이다 돕니다 또 요거 홈 넣은 거봐 은혜야 이거 딱 넣어가지고 이거를 은혜가 하나하나 다철계를 해가지고 한 거예요 상만이 이거 선물 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웨딩 이거는 저희 싸우면은 이렇게 닫으면 은혜만 안 보여 그리고 은혜가 기분 안 좋다 그러면은 딱 요렇게 하면 은혜만 은 보여 그거 내가 했잖아 언제 했어 니가와 진짜 다뺏어가네다 뺏어 다 뺏어 다 뺏어 추배 이러. 장인들 이제. 여기 쭈팡이 것도 있어 아 이거 쭈팡이 거 선물 받았어요 지금 촬영하는 시기가 쭈팡이가 곧 12주가 돼가지고 안정기에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잘 자라고 있고 심장 소리도 잘 들었고 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황블레스 유아씨그리고 <웃음> 그래, 여기 은혜야 이거 봐봐 여기 그냥 앉아가지고 이슬톡톡이나 참이스 같은 거 개첨하시면 은뷰 보면서 하면 진짜 너무 좋거든요 제가 또 소파도 새로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희가 말랑한 소파를 쓰다가 딱딱한 소파를 쓰고 싶어서 했는데 이게 진짜 소파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액자도 하나 샀거든요 TV 대신에 이렇게 액자를 해가지고 좀문치 있게 또 이거 봐요 은혜 LG 이거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청소기 비싼 거 처음 사봤어요 광고 줬으면 좋겠어 <웃음> 여기는 이제 또 통창 그거 액자인데? 아 액자야 이게 <웃음> 자 이것도 테이블도 아주 신경 써서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캔디는 저희가 사탕을 개쳐먹은게 아니라 입덕 캔디에요 여러분 은혜가 계속 토악질하고 구역질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군소 처먹을 때보다 더 자주 하거든요 입덕 캔디 이런 거 하나씩 넣어주면서 주방에도 좀 달래고 입구에 딱 들어가면은 이런 느낌 나온 거예요 아유 다녀왔습니다 면 우와 이게 우리 집이라고 계속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다 여러분 덕이라고 생각하고 자 여러분 이제 컨텐츠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보여드릴 부분 바로 주방입니다 이야 자, 여러분 저희가 엄청 길게 빼놨어요 왜냐면 은 요리를 하면서 생선 손질을 하고 뭐개 손질하고 을뭐개 손질하고 이게 너무 좁으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집에서도 그래서 집안에서 안하고 밖에서 계속 했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네. 두개 이렇게 있으니까 아딱 두개 였어요 여기는 이제 네 저희 먹는용 여기는 더러운 객관고 군소 이런거 쳐놓는 곳아참여게좀 거. 어둡죠 여러분 Turn on the light 예스 여러분 저희가 네일등을 이렇게 싹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건 대지 요내아주 서울 방 여러분 오늘 제가 뭐저셨는 제가 뭐든 뭐든 바로바로 바로 집을 지어서 먹어보자 초반 자 그래서 그냥 흰 등으로 딱 하고 자 요거 여러분 후드 후드는 무선 후드입니다 무선 후드는 아니고 아무선 후드야 <웃음> 무배관 후드 원래 후드라면 여기 벽을 뚫어가지고 안에 배관을 넣거든요 그러면 천장이 더 낮아져요 그래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그 뭐지? 필전기통덩기 같은 거 그리고 여기에 불도 나와요 야 예쁘죠 그러면 여기에 예쁜 거 끓이잖아요 그러면 그불딱 한번 이렇게 보이는 거 으... <웃음> 진짜 토할 것같아너입도이나 <거> <웃음> 어. 근데 진짜 웃겨 뭔지 아세요? 제가 컨텐츠로 나가 있을 때는 속은 괜찮다 그래요 근데 제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한 10분 뒤에 아... 토... 토할 것 같아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또 이게 아파트에서 한창 찍을 때는 뭐 타야 이거 많이 하는데 저거 지금 밖에 있다 보니까 잘못 했거든요 그래서 또 구비했습니다 여러분 손 여기 있거든요 하나 둘셋 아 은혜야. 아, 나야? 그럼 너지개빠졌나자 <웃음> 하나, 둘, 셋! 버터야! 그렇지. 다 그쵸? 자 여러분 밑에 발판 패드 하나 달아놨습니다. 토할 것 같아. 진짜요? 여보 얼굴 계속 보니까 토할 것 같아. 진짜 무자비한 새끼네 저거? 아 빨리! 아쓰레기통 <웃음> 예쁘다 아 은혜야 이거 아, 너 자랑해야죠 아 이거 강민경님거 보고서 따라사 샀는데 비용비용 <웃음> 이게 자석으로 되어있는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는게 엄청 잘 붙어요 그래서 진짜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것도 도마도 샀어요 뭐. <웃음> 이분의 자랑 타잉 도마 장점이 뭐죠? 크고 그리고 이렇게 받칠 수 있는 거죠 아 이거 좋다 그리고 뒤지으면 이제 트레이로 사용해아 이렇게 아우 어, 무거워 <웃음> <웃음> 이거를 다 똑딱이로 했어요 왜냐면은 손잡이로 하면은 고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음.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요 깔끔한 걸 추구해가지고 근데 안 좋은 있어 뭔데? 이렇게 뭘 하다가 이렇게 어. 밀면은 아 열리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밀면. 그건 내가 봤너배 아.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요? 또 옆모습에서 배 한번 나한테 힘? 안 나한테 배 날씬해 <웃음> 힘주지마 주방이 숨막혀 자 하나씨 여기는 뭐예요? 뭘까요? 정답! 김은혜 방수영장이야 수영장? 따라라라 뭔 <웃음> 뭐 개소리야 자 <웃음> 여러분 여기 다용도 실입니다 세탁기도 놓고어 이거 뭐야 아 맞다 아, 이것도 LG <웃음> 이것도 샀어요 <웃음> 이거 오븐이라서 제가 컨텐츠할때 쓰고 싶어가지고 샀는데 어, 가격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방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방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미닫이로 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세게 이렇게 팍 해도 이게 신기술입니다 아, 여러분 요새 아, 뭐다 그렇게 해아 그래? 내가 촌스러운구나 어. 아. 자 여러분 제발 들어오세요 자 우리 아이들 제가 싹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 카메라 두고 제 컴퓨터 책상 이런 거 하고 자 다음 드레스룸 가시죠 아잠시만 잠시. 열어봐서 창고입니다 여러분 창고를 이렇게 깊숙히 해가지고 빼놨어요 그래서 뭐 낚싯대나 캐리어 안에까지 싹다 했거든요 자 여러분 복도 등 한번 보십시오 이 복도 등에 은혜가 이거를 삼고초로 해가지고 삼고초로 맞아? <웃음> <웃음> 아무튼 엄청난 고심 끝에 고른 등인데 너무 예쁘게 잘 달아주셔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는 드레스룸 옷 같은 거를 저희 둘다 좋아하기 때문에 자 여기 반팔이나 이런 것도 저희 안개 놓습니다. 반팔도 편놔야좀 오래하고 바지도 싹다 걸어갖고 제가 좋아하는 모자들 저 모자를 많이 쓰잖아요 자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딱 땡기잖아요 아유 꺼져버려봐 삐리났네왜 그래? <웃음> <웃음> 원래 안 그랬잖아 어제 저기 뭐 아우터 밑에 은의 아우터 자 요런 식으로 다 해놨고 여기는 이제 겨울용 패딩 다음 안방 가볼게요 다라라라다. 에이 지루하다 지루해 아, 씨.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여기도 싹다 옷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안방 화장실인데 힘을 많이 줬습니다. 공개합니다, 화장실. 이야, 이거 보세요. 어, 은혜야, 저 가까이 가지만 이제 예, 무서워서 아가리 연다, 갑자기. 어, 야! <웃음> 자, 이게 자동으로 병기도 열어주고, 그리고 여기도 깔끔하게 다 블랙으로 해야. 맞춘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뒤돌아보세요. 빠라빠라빠라.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욕조를 조적을 좀 쌓았습니다. 근데 요새 신혼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에서 씻고, 은혜가 여기서 씻고, 저희 같이 씻어요, 여 같이 안 씻잖아, 뭐. 뭔 소리야. <웃음> 아, 그래, 자, 그냥 그런 줄 알아. 자, 여러분, 여기 뒤에는 과연 어떤 뷰일까? 자, 갑니다. 눌려준면 됐어? 네? 아이씨. 공개합니다 자 여러분 뒷마당입니다 여기는 이제 바닥에 잔디를 깔 거고 프라이버시때문에 울타리 같은 것도 쫙다 설치를 해 놨거든요 이거는 잔디 되면 소개하는 영상 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화장실도 있어요 안방에서 나오면 딱 바로 있습니다 여기 약간 귀여운 느낌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1층은 끝이에요 자 여러분 계단이 자 요런 식으로 했습니다 너무 예쁘게 만들었죠 근데 어둡잖아요 Turn on the light 불딱 켜가지고 여기도 창을 좀 넓게 빼고 자 여러분 요 벽등 너무 예쁘죠 요거 야 이거 누가 골랐냐? 아니야 인테리어 사장님을 골랐어 누구야? <웃음> 알았어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요 기둥이에요 이거를 직접 다 짜주셔가지고 너무 예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막혀있어야 돼요 법적인 기준이 이게 있더라고요 자 이제 2층입니다 2층은 가구가 없어서 지금 좀 울리는데 2층 공개 안돼자 여기도 공간이 넓어요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여기도 잠깐만 왜 어? 어 색깔이 바뀌나요? 어. 원하는 색깔 하면 똑딱해야 되네요. 응. 전기세 괴로됐네 여기는 층고가 높아요, 여러분. 여기는 층고가 거의 한 4m 이상 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발코니 열어봐서 아니 진짜 여러분 소개하면서도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진짜. 와, 분당 보세요 뭐야? 아, 거위가 있어요. 자, 이거 거위 보이시죠? 거위를 애완용으로 키우셔가지고 앞집에서 가끔 시끄러운데 착해요. 어, 우리 왔다고 쫓아내려 고하는 건가 지금? 갑자기 전진하고 오는데, 야, 야 조용히 임마. 사람 소리를 들려서. 아밥 주는 줄, 줄 오나보다 일로. 아까 저기 있었는데. 어. 뒤뚱뒤뚱 걸어오더니. <웃음> 어디가 또 <웃음> 사라졌어요. 오, 나왔는데? 어? 어 뭐야? 야 나왔. 야왜 나와? 야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 <웃음> 야 이거 거의 그거 아니야? 펭귄 그. 펭귄? 어 아, 펭귄 그 무서운 펭귄 있잖아 머리에 고무장갑 긴 펭귄. 성우나 이거 아지도 그거 하나 띄어주라 성우나.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아 여러분 진짜 찍으면서 도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웃음> 동물들이 좀 괴롭히네요. 너 뒤진다, 지금 오후 3시야, 리발렛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집이. <웃음> 아, 여러분 참고로 여기는 은혜방 겸 손님방 손님들 왔을 때 재우는 곳이라서 여기도 화장실을 하나 빼놨어요 왜냐하면 내려갔다 왔다 하기 불편하실까봐 자 그러면 여기는 디자인은 1층이랑 똑같습니다 별로 그렇게 볼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밖에 마당 어떻게 꾸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는 전부 다 잔디를 깔 거예요 저쪽에 터 있거든요 저희 원래 여기 살던데 옆에 저기는 차고지를 만들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가끔 저희가 그냥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하는 이런 공간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로 가면 이제 뒷마당이 나와요 그 여기도 싹다 잔디로 다할 거고 술, <웃음> 거위가 있어요. 여기있다. 여깄딸... 어디? 여기 안에. 누구 도대체... 떨털 기터를... oh, Shut the fuck. I'm scared. 날라서 들어오지 않겠지? 쟤네 날라? 쟤네? 모르겠어. 어이씨, 지나가고 있어. 보여줘요. 저기 보시면 저희가 안방, 그리고 옆에 옷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상만이랑 아하하하 아하. 아하하하 아하. 아하하하 이렇게 놀수 있는 거예요. 쪽방이라. 내 가족이네, 이제. 아. 자, 그래서 이렇게 집 소개를 다 했는데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광고가 아니라 진짜 너무 감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여기를 한 업체가 어디냐면 고성에 있는 강원 하우징이라는 곳에 했거든요? 제가 소문을 듣고 거기서 의뢰를 한 건데 정말 너무 깔끔하게 진짜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다 보여드리면서 해주시고 너무 꼼꼼하게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을 보시고 집 지으실 분들 계시면 강원아우징에 의뢰해 보시는 거전 진짜 너무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지어보고 이렇게 해서 직접 경험하고 말씀드린 건데 돈 받은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진짜 여러분 짓고 싶으신 사람 있으면 거기를 너무 추천드리는 겁니다 <웃음> 강원아우징 사장님이 무못하게 이거 부터 보고 계시다가 너가 지금 흐름 다 끊으면 안 되지 임마 어쨌든 여러분 강원아우징에서 저희는 인테리어까지 싹다했고 사장님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잔디 아직 안 끝났네요 <웃음> <웃음> 마무리 잘 해주실 겁니다 자이 그래서 여기서 생활하는 거를 은혜랑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또 이게 참 신기하게 보자 아세요 여러분 저쪽짓도 그렇고 이쪽짓도 그렇고 이사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은혜가 밥을 해줍니다 <웃음> <웃음> 식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역질 하면서 밥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밥도 은혜한테 한번 얻어보고 자저럼밥 먹기 전에 오늘 상만이가 하루종일 집에 있어서 가지고 상만이 데리고 산책 좀 갔다 그 상만아 너 얼굴 진짜 저희가 미용 이렇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몸만 밀어주고 얼굴은 남겨달라고 상만하자 <웃음> 아, 알았어 상만아 내릴게 자 여러분 카페 왔어요 카페 항상 온 카페 브이로그 찍을때마다 오는 그 카페 너 누구야 아 이뻐 몇살이야 세살아 너무 귀여워 은혜는 지금 속이 안좋아서 앉아있어 그래서 상만아 너 너뭐 하지 마라 상마가 사회성이 겨려됐어요 약간 왜냐면 일주일에 다섯 번을 애견 카페 오는데도 강아지들이 싫어해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군소인 줄 아는 거 확실합니다 아 이뻐 아 이뻐 아유 아유 아, 군소 싫라는구나 상마 상마 넌 같은 군소끼리 왜이러냐 상마 머리 어떻게 해 저게 뭐야 너는 왜 그래? 속안 좋아? 졸려서 졸려? 이게 임신 애기 가지고 있다가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호르몬 변화가 진짜 상당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뾰루지 너무 많이 나그지 몸에도 나고 괜찮아 그래도 예뻐 헐, 여기 타임 레스 찍고 막스윗카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여러분, 나 원래 이러니까 넌할수있어그야 이거 하면 속 괜찮아져. 민래 그래, 야 잡아봐 너할수 있어 래 좋아져 이거 하면 잡아 <웃음> 가서 밥 먹자 너속안좋그너먹래그라서 밥먹으면 괜찮을거야 나한테 던져줘 그 <웃음> 망연자실한 아니 팡이한테 병이 있거든요 새 거를 사면은 그새 거를 집착을 엄청 하는데 집도 이럴 줄 몰랐어 <웃음> <웃음> <웃음> 여기 가 2차 온지딱 4일 됐거든요 4일 동안 청소기에 한 20번 잡은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 안 가요 차도 처음 샀을 때차 덮는 거 있죠 전체 덮는 거 하루에 한 시간씩 그거 무조건 덮어오죠 근데 그거 <웃음> 세번했더 근데 얼마 안 가요 이 청소도 얼마 안 가요 그러니까 얼마 안갈때 깨끗하게 해야 되지 계속 이런 남편이면 얼마 나 좋을까? 야 이런 남편이잖아 새 집이라서 오라 <웃음> 이러다 나도 바깥 치우겠어 너도 세건 아니구나 아이씨.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근데 육개장좀 해온나? 오빠 나 토할 것 같아 좀 이따 먹을래 그러면? 아 몰라 우선 들어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짜증내서 <웃음> <웃음> 저도 모르게 <웃음> 여러분 이제 아쿠제 하면 안 돼요 스트레스가 쪽방이한테 정말 안 좋대요 아셨죠 여러분? 지금 호르몬의 노예가 돼가지고 저는... 아 몰라 짜증나 <웃음> 아 죄송해요 짜증내서 <웃음> 나는, <웃음> 나는 재밌어요 사실 왠지 알아? 어차피 10분이면 돌아와요 그 때면 그냥 무시하면 돼요 이러고 있으면 돼요 근데 정말. 너 가끔 까먹어 나랑 같이 싸우잖아 가끔 맞받아치지 나도 사람인데 감정이 올라오면은 나도 원펀치 때리고 싶어 하지 아 몰라 닥쳐 <웃음> 10분 자, 여러분한테 아까 골드 버튼 제대로 안 보여드린 거 같아서 제가 여기 다 모셨습니다 곰팡이들이 만든 버튼 <웃음> 아씨 죄송해요 골드 버튼을 닦진 않아서 개드럽네 성훈아 혹시 저 골드 버튼 깨끗하게 편집해 줄수 있니? 미안해. 언니야, 너 상태 너무 안 좋아. 어머나, 미안해. <웃음> 오늘 밥은 육개장을 할 거야. 직접 하는 거야, 설마? 차차차차. <웃음> 이 도마 위에서, 이 어. 자석에서 칼을 떼면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디 뭐 잘하고 있나? 오, 니가 한 거야, 이거? 홀, <웃음> 저기 반찬 봐요, 여러분. 저 한. <웃음> <맛있다. 웃음> 제개 좋은데, 이거? 뭐, 만두야, 뭐, 그랬었죠? 이거 육개장 니가 <웃음> 한 거야? 괜찮은데? 이것도? <웃음> 야, 대단한데? 쓰레기 빠따빠따 버려라 나새거 좋아하는 거 알지? 여기 더럽히지 마 빠따빠따 버려 잠시 대기 아유이 씨 육개장. 어쩐지 평소 네가 하는 것보다 개 맛이 냄새 하더라 <웃음>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먹어볼게요. 괜찮아요, 여러분. 어차피 밥도 햇반. 야, 밥은 햇반이어야지. 밥은 아, 뭐 햇반이어야 돼? 밥은 쌀밥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밥은 햇반 이거 하지 말요어머냐야 진짜. 뭐야? <웃음> 우리... <웃음> 알았어.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요 곰반도랑 육개장도 내가 다 하고 방금 은혜한테 준 거예요. 아니야.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너죽방 임신해가지고 너 힘들어서 내가 다 했잖아요. 아, 이거. 이거 반찬이야. 아유, 은혜가 이거 반찬 났어요. 반찬만. 그리고 이거 응. 예쁘게 지금 데코하는 거요 정도. <웃음> 엄마 엄마 이거 영상 보고 있지. 밥은 해반. <웃음> 잘 보겠습니다. 와. 음. 이거 진짜 네가 밀키트 그대로 넣어서 끓인 거라고. 오이 시 맛있다. <웃음> 너 이거 먹고 찍고 싶지? 아니? 불달래가 <웃음> 뭐? 아니 그리고 어머 진짜 맨날 밥해 먹다가 진짜 오늘 깜빡하고 안 해가지고 진짜 했잖아 밥 수세. 아! 엄마 어, 진짜 다 혼난 거알아뭘 아, 우리 형뭐 혼나는 사람이라고 한 번도 혼난 적 없으면서 나 원래 혼났어 <웃음> 아 여보 뭐 하는 거야 나와 야똥 싸고 한다고 했잖아 왜그 새를 못 기다려 너가 언제 닥쳐 성훈아 너가 언제라는 말은 편집해 아 닥쳐 성훈아네 선수씨 <웃음> 우리 둘이 끈끈해야 하는 말일 것아 은혜야 하지마 내가 할게 아, 다 했네, 이씨, 아. 자, 여러분, 우리 분바에 얼마나 착하게 밥 먹는지 보세요. 이거 먹으러, 이거 먹으러. 예쁘게 살살 가져가. 에, 어유, 이거, 이거. 이유 개팍, 어유. 어유, 잘했어. 어유, 잘 먹어요. 어유, 잘 먹어. 이렇게 먹고 목 넘기고 있거든요. 에 이거 마저 먹어야지, 이거. 에에에에 하스 안 놀릴게. 에에에에, 안죽어지 하스 안 놀릴게. 에 에이 에이 죽까마죽갈마니죽갈마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죽게 죽게 죽게 이거 먹어 야야야 살살 가져가 자 분바야 다 먹었으면 여러분 우리 아오 얼마나 개빡해먹는지 보세요 아오야 아오 아우, 야야 야, 디발랄끼야 그래 삼켜 한번 에 삼켜 아씨아오씨 새끼가 아휴 아, 어, 야, 야, 야, 아가리 있잖아, 아가리 있잖아. 여보, 이제 씻어. 아, 쟤, 안 씻어. 으, 곱하지 마. 야, 이렇게 긁은 거야, 콕. 거짓말 어, 하지 마. 동그란 거 나왔는데. 너 맨날 꼭 동그란 거 놓치는 게 진짜 많아. <웃음> 너 임신 안 했으면 뒤졌어 방금 나한테 <웃음> 내일은 여러분 쭈팡이 병원 가는데 12주차 안정기 들어가면은 기영아 검사라는 걸 해요 기영아 검사 하야 되니까 무섭잖아 조금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서 네. 나안 무서워 쭈팡이 엄청 많아 그래? 어, 나 먼저 잘게? 빨리 가 빨리 씻고 와서 나랑 그거 그게 대뜰 뭐. 뜨거면 안 돼. 안 돼? <웃음> 미친 놈이냐? <웃음> 내일 찍을게요. 나상 나상. 여러분 지금 다음 날 됐거든요. 어제랑 준비를 하고 산부인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떨려? 매나 응. 병원 올 때마다 떨리지. 응. 움직이는 거예요? 응. 딱 붙여 머리. 아 저기 머리구나. 어우. <웃음> 저 밑에가 다리예요? 응, 이쪽에. 활발하네. 잘 받았어. 신기하다. 손가락이 보여요? 응. 아. 여기 이마에서 이쪽 때. 아. <웃음> 커트 올라온 거 보이죠? 오 네. 신기하다 커트 너무 안 보이면 다운 종을 의심을 하게 돼요 네. 아 그래요? 지금 잘 보이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목덜미 높이가 여기인데 네. 한 1mm 정도 되요 1.2mm 정도 네. 3mm, 3 m m 넘어가면 다운 종을 의심을 해라 아이 크기는 머리끝에서 부터까지 끝 11.5mm 딱 주스도로 잘 크고 있어요 네. 빠르고 오롱차게 잘 띄고 있어요 네 긴장했지 긴장 <웃음> 풀어 얼른로내 들어간다 이제 <웃음> 옆에서 돈을 <동네> 안해주신다 <웃음> <웃음> 그래 다행히코때 봤어? 나보다 높아 다른 아이디 봤을 땐더 높길래 아 그랬어? 떡에 있는 건아 <웃음> 그래? 예상대로 코는 낮게 태어나겠네 그리고 손가락 신기하더라 움직이고 망한 거 봤지 신났어 혼자 움직일 때마다 네가 속이 안좋나봐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떡볶이 플러스 김밥이겠네 떡볶이랑김밥사갈게요 상만이도 너무한 y 기겠지 t want bang it. They call you so. Somebody, please. Appa, Appa, Somebody, Appa, Somebody, Appa, s o m e b 하 d y Appa, Somebody, a 사람 a s <웃음> 너그 배우는 가스라이트야 아, 네가 <웃음> 이상하다. 아니, 진짜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성훈아 여기 옆에 사진 하나 전부 좀해 줘. 진짜 <웃음> 이상한 사람이 그 근데 만약에 쭉빵이가 얼굴로 봤을 때 너와 나의 얼굴을 합쳐 봐. 아니, 아니, 아니. 여자로 태어났을 때그 외모와 남자로 태어났을 때그 외모 중에 뭐가 더 괜찮을 것 같아? 너를 닮았다면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웃음> 나 여장함이 예뻐. 누나? <웃음> <로나? 웃음> 우리, <웃음> 우리 누나? 어 뒤졌다 우리 누나한테 우리 누나 미술해가지고 이라이브개스가지고반데 맞으면 콧대다 다 쓰러지는데 누나 이게 아니, 은혜 은혜 <웃음> 나는 개인적으로 여자면은 더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은 남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콧대가 있어야 조금 이제 미의 기준이 쓰거든? 나중에 세우시면 되지 아니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어렸을 때 살아가는데 되게 도움이 되잖아 근데 이게 그것도 있다 잘생기잖아 그러면 유머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어 가만히 있어도 오거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할라고막한 거였고 뭔지 알지? 응. 뭘 알아 내가 어때서 <웃음> 뒤질래? 나는 사실 근데 별로 궁금하지 않아 나도 그냥 사실 건강했으면 좋겠어 딸이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앞으로 요 집에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고 브이로그 같은 것도 요집뭐저집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신 게 진짜 전부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정말 요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욱더 양질의 컨텐츠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0도 받아아 바가... 아야야야 너 임신했으니까 목내만 살짝 해 개싸가지 없죠 진짜. 목내만 아, 네. <웃음> 방해요.